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입니다 노래는 결국 배의 힘, 즉복갑으로 하는 거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보자들의 경우 복갑보다는 성대 접촉, 즉 피혈근의 컨트롤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호흡의 메인 작용은 소리의 볼륨 조절입니다. 호흡을 강하게 사용할수록 성대가 강하게 접촉해서 큰 소리가 나게 되고 호흡을 약하게 사용할수록 성대가 약하게 접촉해서 작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또한 호흡은 보조적으로 음정을 조절해주는 기능도 하고 성대 접촉을 보조해주는 기능도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피혈근으로 성대 접촉을 조절해서 고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호흡을 크게 뱉어가며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는 경우 당연히 다음날 목 상태가 좋지 않겠죠? 호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흡을 마시는 데 필요한 근육들과 호흡을 뱉는 데 사용하는 근육들의 적절한 비율이에요. 물론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때로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피혈근을 이용한 성대접촉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죠. 자 이번에는 성대가 다치게 되고 그로 인해 성대 아래로 공기의 압력이 생기는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편하게 호흡을 마셨다 뱉었다 반복해 볼게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성대가 V자 모양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호흡을 가볍게 마신 상태에서 가볍게 숨을 참았다 풀었다를 반복해 볼게요 들리시나요? 지금 이 상태가 바로 성대가 모여서 닫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제 성대를 가볍게 닫아 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더 강하게 참아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배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허리와 등 부분까지 압력이 생기는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조절해야 할 올바른 보압이에요 주먹으로 배를 맞기 전에 배에 힘을 주거나 혹은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기 위해 힘을 주거나 혹은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 힘을 주거나 이런 상황에서의 보압은보압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노래에 아주 큰 방해가 된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보압을 가져갔을 경우 코, 눈, 이마, 뒤통수, 가슴 등등 사람마다 다양한 부위에 힘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코 근처에 힘을 주어야 한다. 눈 쪽에 힘을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느끼는 그 느낌을 설명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요즘에는 그렇게 느낌으로만 설명을 하면 신뢰도가 팍 떨어지겠죠? 자, 노래를 어느 정도 부르다 보니 슬슬 목이 좀 풀리고 그렇게 성대 접촉률도 꽤 올라가고 나면 배, 허리, 옆구리 등등 명치 아래쪽에서 자연스럽게 복압을 느낄 수 있는데요 노래방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있는 힘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수록 더욱 복압을 크게 느끼겠죠 이때 배에 힘을 더 많이 주면 즉 보갑을 더 많이 만들면 노래가 더잘 되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성대 접촉을 더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음날 오늘은 노래 부를 때 배에 힘을 많이 주고 불러야지 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뭔가 어제와는 다른 걸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저음을 담당하는 갑상피혈근의 경우 성대를 닫아주는 보조적인 역할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너무 강한 복압은 저음에서 고음으로의 연결을 막는 아주 큰 요인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볼륨을 작게 만들면서 노래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는 거죠.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호흡의 메인 작용은 소리의 볼륨 조절이다. 보조적으로 음정을 조절하고 성대 접촉을 돕는 역할도 하지만 보조는 보조일 뿐 피혈근으로 컨트롤해야 한다 두번째로 보압즉 성대 아래의 압력 즉 성문하압의 시작은 성대의 접촉이고 그 성대 접촉은 피혈근으로 컨트롤해야 한다 세번째로 너무 강한 복압은 저음을 만드는 근육인 갑상피혈근의 개입을 높이기 때문에 고음으로의 연결을 막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저 보컬살롱백호는 신도림에 위치한 제이지 실용음악학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개인 작업실은 도봉구 창동에 있고요 저와 함께 노래를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 구독자 롱습니다 감사합니다